스트라인 모델 지원해서 모델로 선정이 됐어요. 그래서 상담 받고 결국에 내일 모레 이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. 더 이뻐진 모습으로 만나요. 드디어 내일이 수술 날짜예요. 한 오전 10시쯤 수술을 들어가기로 했는데, 딱히 저는 떨리는 게 없는 것 같은데,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막 떨려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. 제가 안 떨리는 이유는 페이스라인이란 병원에 대해 엄청 많이 찾아봤고, 그만큼 상담하면서 제가 원하는 정보도 다 들었고 되게 신뢰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걱정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. 제가 얼굴이 평소에 고민이 있었던 게 제가 옆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여기에 볼륨이 아예 없거든요. 그래서 입이 막더 튀어나와 보이고 뼈시나 조명 그런 걸 쓰면 이게 되게, 되게 축 처져 보이는 얼굴 약간 불독 같다 해야 되나? <웃음> 여기가 없어서 노안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제 나이가 21살인데 25까지 보셨던 분들도 계셨고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얼굴이 되게 넙대대해 보이고 동글동글하죠 이렇게 얼굴 크기가 넙 때 대한 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고민이어서 턱끝 필러 막 알아보고 자꾸 시술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비용도 비용이고 시술 기간이 조금 끝나갈 때쯤이면 아또 맞아야 되나? 막 강박증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너무 싫어서 그냥 우와, 할 거면 그냥 한 번에 확 해버리자 그래서 안면 윤곽을 또 하게 됐고요 진짜 기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제가 이뻐질지 그러면 내일 수술 잘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